각 세각하고 세 변이 모두 같은 거. 오케이,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두점 사이의 거리다 보니까 세 변의 길이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럼 이등변삼각형은 어떤 친구죠? 어그두 변이 휜거 같고요. 두 변과 빗변이 끼고 있는 각이 같아요. 오케이. Okay, 맞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변이랑 관련된 어, 네. 걸로 해서 나오겠요 이게? 플라스 했을 때 uh -huh.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친구. 어허. Uh -huh. a제곱 하기 b제곱이면 생각해 한번 그려볼래? 이렇게, 이렇게 엥? 아 얘가? 요렇게 지각삼각형도 하나 그리고 밑에 동각사각형지 하나씩 다 그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C제곱 C, 아, C A, B 각각 표시를 보셨어요아 여기가 A, 아, 여기가 C 여기가 A, 여기가 B 아하. A B C uh -huh. A B C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 uh -huh.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uh -huh. 하면은 루트 마사 풀 4A F A 마 회사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uh -huh. 어 4였어 놀라워라 아16 uh -huh. 4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8은 이렇게 uh -huh. <웃음> 어,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근데 이 식이 맞긴 맞아요? 왜 갑자기 학생이 없어졌어? 이거랑, 이거랑 뭐랑, 같다, 뭐랑, 뭐랑 같다, 지금. 아, 어, 그래서, 까먹었다. 다시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0, 에제고, 플러스, 마이너스 음. 3, 마이너스, 비에제고, 루트, 루트,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3b 플러스 비제곱 네. 비제곱 네. 플러스 3b 플러스 13 네. 그러니까 비제곱 네. 플러스 3b 플러스 13은 哎就不非常非常要